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뷰 스티키 스크롤을 켜고요 화면을 스크롤을 해보면요 이름이 사라지기 전에 이름이 화면 상단에 걸립니다 메인도 마찬가지 렌더 함수도 마찬가지 자그 함수의 내용이 끝날 때쯤 돼서 그때서야 사라집니다 메인도 마찬가지 앱도 마찬가지